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찍사홍입니다. 저는 지금 시흥시 백옷 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구독자님이 콕 찍어 다녀오라고 했던 곳이죠. 어쨌거나 지금부터 이 마을 답사를 시작해 볼 건데요. 지금 소개하는 이 마을이 여러분이 그렇게 찾던 바로 그 마을일 수 있으니까요. 영상 유심히 시청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놓겠습니다.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 호작 시흥이 큰일날 소리 마세요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빼곡한 공장들 외국인 불법 체류자 등등 어둡고 칙칙하기만 했던 이곳이 그야말로 완전히 뒤집어졌으니까요 오늘 돌아볼 곳 바로 여기입니다 슬쩍 봐도 뭔가 차곡차곡 짜임새 있는 모습이죠 자세한 건 조금 있다 알아보고요 먼저 마을 주변 차로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이길 넓은 것좀 보세요 아주 시원시원하죠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상업지역 오른쪽이 전원마을인데요 이 넓은 길 덕분에 양쪽이 완벽히 분리된 모습 지난번 광명밤일마을과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업지역 얼핏 봐도 규모가 꽤 크죠 웬만한 인프라는 다 여기 있을 듯 한데요 이야 벌써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붙어 있네요 그럼에도 혹시나 부족한 게 있다 여기서 한블록만 건너가면 다 해결됩니다 그건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저 위에 길 이름 보셨나요? 크, 멋지다 서울대학로 이 백옷마을 아니 백옷신도시 전체의 코어 인프라 하면 바로 요앞 서울대 시흥캠퍼스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길 양쪽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좌회전! 여기서 또한번 좌회전! 짠! 여기서부터가 전원마을인데요. 반듯반듯 반듯 참 예쁘죠? 차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오다 보니까 도로망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던데 서울까지 거리 대체 얼마나 걸릴까? 또, 지하철, 버스도 괜찮을까? 초중고가 한 방에 다 몰려있는 건 확인! 여기에 서울대까지! 와, 대박! 근데 이 캠퍼스, 정확히 어디 있지? 아파트로 빼고 칸신도시! 종합병원하고 대형마트야 기본으로 있겠지! 어디에 뭐가 있는 걸까? 근데 서울대 말고 다른 호재는 없나? 뭔가 확실히 더 좋아질 것만 같은데... 달라지는 주변 환경 어떤 게 있을까?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 파악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함께 걸어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도보 여행 시작해 보시죠. 이 마을의 핵심 가치 바로 교통입니다. 강남과의 접근성 아니죠 무려 세계와의 접근성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40분 안쪽으로 닿고요 인천항까지도 비슷한 거리 이 징글맞은 코로나만 끝나보세요 대한민국과 함께 이 시흥도 펄펄 날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고 강남 접근성이 안 좋냐? NO 이것 좀 보세요 제3경인고속도로를 타고 광명을 지나 강남 순환로에 얹으면 대략 1시간 안에 골인 하지만 신도시 서울대 프리미엄에 비해 대중교통이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서울 가는 버스는 마을 앞에 딱한대 3500번 그나마 신림동 서울대 입구역까지만 갑니다 지하철 뭐랄까 좀 웃픕니다 백원마을 위치는 여기 수인선 다루월역은 여기 이렇게만 보면 참 가깝죠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왜냐 바로 이것 시흥 지하철 차량기지에 턱하니 막혀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나는 굳이 가겠다 하시면 버스를 타고 이렇게 빙빙 돌아 오이도역으로 갔다가 올라와야 합니다 아니면 버스 한번 갈아타고 마찬가지로 빙빙 돌아 그 전역인 월군역까지 가야 하고요 만일 저라면 차라리 마음 편하게 그냥 자전거 한대 사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약 15분 정도 걸리네요 이제 교육 여건 좀 볼까요? 뭐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아까 지나가면서 보신 대로 초중고가 나라락다 붙어 있으니까요 이름도 똑같은 백5초백5중백5고 그냥 다 걸어다녀도 충분한 거리 참 신기하죠? 암만 신도시 전원마을이라 해도 이렇게 학교 세개가 나란히 예쁘게 붙어 있다니 게다가 공부만 잘해보세요 이 동네에서 바로 대학도 갈수 있습니다 여기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코앞이니까요 보시는 김에 양쪽으로 넓게 뻗은 이 부지 크기도 확인해 보시죠 워낙 잘생긴 인프라 다른 건안 보고 딱이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아까 서울대 가시는 쪽으로 롯데마트가 이렇게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네요 아니면 편하게 집앞 프리미엄 아울렛 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종합병원 국내 최고의 서울대병원이 아까 보신 서울대 캠퍼스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 열었냐고요? 아니요 2026년 개원 예정 불편해도 그때까진 조금 기다려야겠죠 아쉬운대로 여기서 15분 거리에 시화병원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고작 시흥이 때는 말이야 좀 그만하시고요 <웃음> 이렇게 믿기 힘들 만큼 달라진 시흥 앞으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납득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월판선 월곶판교선이곧 착공합니다 월곶역 바로 아래 여기가 백옷마을이니까요 이거 하나로 그동안 부족했던 대중교통 편의성 확실히 몇 계단 올라설 때또 듯... 같은 해에 백옷대교라는 것도 생깁니다 바로 옆 동네죠. 송도 신도시를 그동안 비행 돌아가야만 했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한 방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상황. 자연이 생활권, 인프라가 송도 신도시와 공유되겠죠. 쉽게 말해 이 동네 아이들 집앞 서울대 못 가도 돼요. 다리 건너 연세대, 인천대 가면 됩니다. <웃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아, 저라면 어땠을까요? <웃음> 이번에도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점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독립 완세